여러분 안녕 지금 드디어 집에 도착했는데요 현재 시각은 2시 2시가 넘었어요 저의 황금휴일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빨리 자야지 샤워하고 올게요 아 어, 너무 피곤해 샤워를 하고 나왔고요 어, 이번주 한주는 정말 정말 너무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, 힘들면서도 저에게 어떤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주어져서 그래도 성실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어, 주말을 일단 잘 보내고 돌아가서 일을 다시 해야... 일단 잠을 자는 게 우선이겠죠 어. 아. 지금 침대로 안녕 아 힘들어 아 살겠다 우측에 브이로그도 찍고 싶은데 그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제 몰골과 몸 상태를 생각하면 어 요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<웃음> 어쨌든 이렇게 쉬는 게 저한테는 황금휴일입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인사해요. 안녕하세요. 리 안녕하세요. 리. 리아, 발. 발좀 줘봐. 발. 오른발. 왼발. 옳지. <웃음> 귀여다 살아 있는 거야. 그 내가 한 이틀 정도 고생 해보 니까 비염 때문에. 통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지 이해가 되고 처음으로. 어, 그랬어? 하루 종일 재책이 나고, 음. 콧물이 그냥 주르륵 흐르고, 음. 너무 힘들더라고, 회사에서. Nói q 炸啊 啊? 나무책블리씨 역대 7대 무대입니다. 네, 내려내되게. 드는데, 반면에 장아리씨의 무대는 <Hahn been looking out> 전 무대를 통틀어서 기록됩 자 청소를 열심히 하고 왔어요 제가 아까 이 노트에 적은 글귀처럼 보다보니까 우리집을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진짜 청소도 안돼있고 쓸데없는 물건도 어느새 많이 쌓여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이책 읽던 기분 그대로 집을 깨끗이 치우고 왔어요 뭐 과자도 먹어가면서 아빠랑 이야기도 좀 하면서 청소를 좀 하고 왔고요 아 그리고 사실은 제가 드라마를 진짜 잘안 보는데 드라마를 싫어해서 안 보진 않고 빠지면 잘못 헤어나와서 안 봐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당연히 바쁘기도 했고 근데 요즘에 이제 하이라이트로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 남궁민 나오는 거를 봤는데어저 아,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그걸 몰아서 1화부터 한 8화, 8화까지 다 보고 싶었는데 그럼 하루가 날아갈 것 같아서 다음에 하이라이트로 다 보는 걸로. <웃음> <웃음> 다음에 또 사. 이거 내 이거. 아예, 그, 이, 여기 떡집브랜드에서 어, 사서 아, 먹으려고. 우리 할머니 진짜 좋아하시겠다, 그치? 이거.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. 엄마, 나 되게 사진 잘 찍었지? 왜여기까거하게 왕왕 먹는 느낌 알지, 엄마? 안 자르고. 그 내용이 정말 길게, 그냥 그동안 몇 개월 동안 했던 내용이 다 드러난 거야. 응. 음. 노이 됐는데. 어. 뭐, 이지, 뭐, 이지, 뭐, 이지, 뭐, 이이이 뭐, 이지지 이때 6시 20, 6시까지 시와요 영화관으로 엄마랑 6시까지? 응 음. 음. 누나 차 연수해주러 갑니다 응 음. 연수비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개인한테 연수비 유료로 내면 불법이라고 해서 다른... <웃음> 다른 의미의 선물을 좀 드릴게요 어, 영상이 다 찍혔습니다 원하는 거 소액으로 고르 <웃음> 귀아워 차 시동 걸어봐 요 원격으로. 아. 그리고 차 혹시 안에서 시동 걸면 걸릴 때까지 확 하고 있어야 돼 끝까지. 아. 근데 어떻게 시동 버튼이지? 될 때까지 눌러야 되나 키를. 아, 아, 아. 뭐야? <웃음> 쪽고 왼쪽으로 나잖아쪽 살까. 레이빨지고 왼쪽으로 넘어가. 지금 나와. 피킹으로. 피킹 피킹. 지금 다행이라 생각해야 돼. 차한 대도 안들어갔어요 어. 운전을 안전하게 가르쳐줘야 되니까. 네. 살짝 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. 네. 왠, 항상 얘기 왼쪽은 누나가볼수 음. 있으니까 오른쪽을 신경 써야 돼. 음. 왼쪽으로가 많이 붙는 어, 게좋아 사이드미러가 그래. 좀 가려는데요. 이점도바깥쪽 음. 애들이 렇게 세게 말는데 갈라 그랬어? 어 <웃음> 앞에 내가 진짜 앞에도 보고 아 맞아 아, 그래 신호는 잘 봐야지 신호 입안 하면 안 되죠 우리가. 어 뭐래? 어, 그 뭐지 그거? 어. <웃음> 가족들과 영화를 보고 오겠습니다 영화 <웃음> 재밌었어요? 어, 재밌었어요. 난 힐링 됐어. 어, 너무 재밌었어. 너무 힐링되고 좋았어. 고마워. 엄청 즐거웠습니다. 재밌었어. 아. 동물보다 못한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. 와우, <웃음> <웃음> 대박. 우와 대박 나 맥주 야한잔딱 마시고 마 치킨 진짜 맛있겠다 와우 와우 와우 아 뜨거 <웃음> 와 대박. 우와 떡국떡이야? 떡국떡이랑가래떡 아, <웃음> 음 우와. 안이야 우와. 천경 살렸네. 대박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 마이 갓. 오 무서워. 오, <웃음> 그 끌려가서 빠지면 어떡해. 힘발이흑나 <웃음> 봐. <웃음> <웃음> Yeah, there you